안녕하세요. 멸치탈출 연구소의 멸치 대장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멸치탈출 연구소에서 명예전당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사 한번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멸치탈출 연구소에서 PT를 받은 의무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웃음> 아 진짜로요. <웃음> 3년이 흘렀어요 맞죠? 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찍었는데 었 맞죠? 맞아요. 또 기억나요. 몇 킬로에서 몇 킬로가 되겠죠? 제가 처음 왔을 때가 57킬로였는데 PT 받고 나서 70킬로를 달성했습니다. 을 한13 키로 증량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저랑 딱 얼마 운동하셨죠? 3 개월 정도? 3 개월 만에니 완전히 바 완전. 그때 옷 사이즈도 안 맞아서 다 버리고 팬트 사이즈 텐트 사이즈 다 바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분 좋게 버렸던 것 같아요 그렸어요 네. <웃음> 근데 지금은 요즘에 몇 k g 이죠 똑같이 70kg를 이제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어, 중간에 좀 운동을 쉬었어서 한6 음. 5까지 빠졌었는데 어. PT를 받았었던 기억을 되살아나면서 다시 운동을 하니까 금방 어. 70kg까지는 또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음. 내 몸을 알아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좀그 음. 이상 더 증량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갈망이 좀 없어졌죠? 네, 솔직히 조금 갈망이 없어진 거는 이미 속의 목적을 이뤘었죠. 네. 하늘 좀 푸신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진짜 이분은 볼이 막 펴가지고 솔직히 그냥 안될것 같았어요. 진짜. 그외치 하다 보면은 찐으로 마른 체질이 있다고 하더라요 네. 진짜 리얼 찐 마른 체질. 하나의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시야. 세 군데 갔다오셨셨잖아요한 세, 네 군데 정도 그때도 한뭐 20회 이상씩 받았던 거 그곳에서 했던 운동이랑 여기서 했던 운동이 많이 다른거예요 어, 정말 많이 다르죠 아, 진짜요? 네. 전에 했었던 운동은 이제 소근육 운동 위주나 중량을 치지 않는 운동을 좀 위주로 아 했었더라면 여기서는 이제 좀 전신 운동, 대근육 운동 위주로 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나의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까지 그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네 가만히 두지 않죠 그렇죠 절대 가만 히 <웃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받아내 그릇이 되셨던 거야 사장님. 그릇을 비우고 오셨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왔었거든요. 저도 이리저리 둘다가 그때가 20대 네, 29살. 어. 네. 약간 집... 책임이 막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매일 죽여야겠다 약간 이 생각. <웃음> 집에 갈때 조금 힘들긴 했어요. 영육성 식도력도 있으셨요 마지막에 저랑 식사하면서 네. 해주셨던 말이 되게 저한테는 좀 되게 보람차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네. 이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아 이거 조만기하고 있는 건가?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아... 계속 기억에 남고 회사하면서 내가 저랬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저도 제 자신을 좀 깨고 싶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 네. 사람이 안 되는 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때까지 그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제가 공사진을 발견하면 <웃음> <방금을 웃음> 네, 네. 실제로 어때요? 지금 맞아. 지나고 보면 어때요? 어 정말로 생각도 내가 곰처럼 바뀌는 것 같고 음... 외형적으로도 내가 좀 곰처럼 변해간다 약간 그런 느낌? 제 의지도 중요한데 그런 환경이 저를 더 그렇게 만들어 곰사진 보면서 노출되니까 노출되니까 그런 외적인 영향을 점점 받는다 약간 그런 느낌? 점점 닮아간다 네 맞아요 지금 본인의 모습을 동물로 따지면 뭘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어팬 신가설망이우를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맞았어요 음. 사람들한테 이거 질문하면요 진짜 신기한게도 자기 닮은 동물을 딱 이야기해요 사람한테는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든요딱 음. 곰이라고 딱 낙인 찍어가지고 이제 딱그 장관을 계속 보시니까 전 진짜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음, 얼굴도 많이 바뀌었었던 <웃음> 것 같아요 <웃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곰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음. 그때 제가 약간 되게 진짜 짜릿했어요 사실 그 진짜 솔직히 유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유치한 거를 했던 말이죠 네. 근데 부모님도 진짜 많은 책 척이죠 네 부모님도 정말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아직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체질이라는 거 조금은 씩 바뀐다.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찌는 거 많은 체질이셨어. 저하고 이제 운동하시고 나서 네. 좀 삶이 좀 어떤가요? 이제 말랐을 네. 살아보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랐을 때는 좀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옷 입는 그런 자신감 그런 음, 좀, 좀 좋아 보이 네. <웃음> 음. 실제로 근데 사람들의 대우는 좀 많이 달라지네요. 어 보기 좋아졌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당당해 보인다 <웃음> 그런 얘기도 <웃음> 어... 많이 들으니까아 내가 진짜 좀변하긴 했구나 이런 음... 생각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요 기존에니까 나의 말랐던 모습도 봤던 사람이 네나 얼굴이 많이 달라.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어... 뭐 이런 얘기. 음. 그냥 맨날 운동하실 때마다 포도솜 치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야, 야, 다시 태어나면 진짜 운동 안 한다. 아, 맞아요. 응. 그 말을 매번 하셨고,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운동하러 오는 날은 웃으면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혹시 딱 이제 3년이 딱 지났을 때 보고 계신 분들한테 딱 3년 전에 그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고민,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봅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정말로 절실하고 간절하면 은안 되는 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체질도 바뀐다 체질도 바뀌고 마음가짐도 바뀌고 그걸 근데 바꿔야 바뀌죠? 그쵸 내가 바뀌어야 바뀌는 것 같아요 <웃음> 네, 본인의 의지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바뀌어야겠다는 라그 집념 스스로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저랑 했었던 그 3개월이 네. 되게 벅차올날었겠네요 네 힘들었지만, 힘들었지만 매 순간순간이 소중했고 또 절실했고 음.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행복한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정말 그래도 아,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다 혹시 끝으로 약간 네. 이걸 바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먹는 건 이렇게 하시니까 되더라 카페를 보면 은 먹는 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많이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이제 매 끼니 사이사이마다 정말로 내가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드시고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수면이면안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를 영양가 있는 간식으로 뭐 떡. 떡이라든지 뭐 우유, 우유. 그다음에 두유. 두유 무조건 단백질만 고집하지 마시고 영양가 음. 있는 뭐 야채와 오, 뭐 인스턴트 라면 빵 이런 거보다는 음. 그냥 한국인에 맞는 정서에 음. 맞는 음식들 무조건 많이 먹지 마시고 그냥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은 알아서 몸에서 찾게 되니까 <웃음> <웃음> 무조건 매 끼니마다 내가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운동을 하면은 알아서 몸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만 좀말했어요 스트레스 관련해서 아. 이게 진짜 먹는 거랑 네. 운동은 중요 쓰시면서 이거는진짜하셨요아 네. 맞아요 겪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네. 운동만큼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동만큼인가요? 네,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뭘 먹어도 또 소화도 좀잘안 되고 막 얼굴에 피부 트러블도 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좀편한 생각을 조금 하고 명상하는 거 그런 시간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겠다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 저 자신도 좀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의욕도 좀 생기고 음.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많이 어 없다고 해야 되나? 네. 단기간에 완전히 결과를 바꾸신 분의 이야기니까 제발 이거를 신경 쓰셨으면 좋 진짜 좋. <웃음> 아 이거는 진짜 겪어봐야 네. 아는건데 맞죠? 맞아요 겪어봐야 아는건데 겪어보고 아죠. 그리고 네. 자기가 진짜 간절하게 그걸 원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제 방법에 응.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거 따라오실 그릇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